여러분. 야. 지질입니다. 네, 오늘은 지질이 저녁에 야간 순찰을 돌다가 문걸 어떤 가전제품을 하나 주소 왔어요. 아니, 이게 뭐지? 궁금하군요. 음. 공기 청정기인가? 한번 뜯어서 분해를 해 봐야 되겠는데. 실내에 있는 공기들을 어 모터 송풍기를 통해서 이렇게 순환도 시키고 이곳으로 들어가던가 예, 이 안에 또 필터가 들어 있겠죠. 자꾸 필터를 걸쳐 갖고 공기가 깨끗이 바뀌어서 뭐 이쪽으로 깨끗한 공기가 나와서 공실 내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그런 그런 장비입니다. 네. 이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한번 궁금하잖아요. 나만 궁금한가? 하여튼 그래서 호기심이 발동돼 가지고 제가 열심히 열심히 아한 4kg 5kg 되는 것 같네. 어, 녀석을 한번 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전 장비를 작용을 해야 되겠죠 좋았어 녀석이 분해하는 게 쉬울지 어려울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뭐야 이거 이거 보니까 벽걸이로도쓸수 있는 있나 봐요 어, 벽에다가 어떤 그런 아답터 같은 거를 먼저 부착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옆으로 이렇게 가지고 껴 가지고 매달아서 쓰는 용도 같기도 한데 어... 예전에 테레비전 분해 을 것만큼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좋았어. 일단 이거만 있으면 되겠죠 뭐.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하얀 색깔 털들이 많아요. 어 백발 노인이 사는 집은 아니었을 테고 아마 즉이개 털로 추정이 되는데 아씨 하필 계란이. 어쩔 수 없죠 뭐. 일단 저기 있는 신문지를 바닥에 깔고 녀석을 한번 뒤 구워삶아보겠습니다. 짜자잔. 이 안에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송풍기가 들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괜찮을지도 몰라요. 자, 두 개를 풀렀는데 당연한 거지만 열리는 리가 없게에 아, 전면은 이렇게 열리겠네요. 안에 필터를 청소할 때 써야 되니까. 야, 근데 이거 장난 아니다. 네. 개키운 집에서 나온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아, 씨 체인자. 이 필터는 어. 아이씨. 아. 장난아닙니다 괜히 시작한것 같은데 네이 안쪽에 뭔가 커버가 하나 있는데요 타이머, 타이머 같은 그런 세팅하는 건가? 아 이게 왠지 안쪽에 여러가지 그 타공이 많이 되어있는거 보니까 이게 아마 센서인 것 같아요 공기질을 측정하는 그런 장비 이 안쪽에는 필터가 하나 더 들어있네 어, 뭔가 자동차용 필터같이 생겼어요 이것도 뺄수 있으려나? 으쨰 네 우와 이런 미친 이 새끼들 네 무슨 공기를 청정시킨다는 게 무슨 개털만 다 갖다 모은 것 같네 이거 무슨 개털 청소기 인것 같습니다 이거 있으면은 DIY로도 직접 공기청정기를 만들 수 있겠네요 이런 부품만 다 있으면 사실 제 생각에도 이렇게 어려운 장비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개털 새끼들이 이렇게 많아 더러워 가지고 만지기가 쉽네요 자 이쪽 안쪽에 보면은 또 필터층이 있는 것 같아요 오 이거는 좀 신박한데 이게 아마 실리카겔 같은 그런 성격의 자갈들 같은 애들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 가지고 혹시라도 뭐 수분을 흡수한다든가 그런거 아닐까 아니면 숯자갈 같은 거여 가지고 이것도 아마 뭐 음이온 발생 뭐시기 뭐시기 뭐 이러면서 뭐 하는 것 같아요 공기청정기를 봤자 다 이렇게 소모품들만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사실 보면은 이제 모터가 나옵니다 송풍기 네, 이게 실체죠 사실 여기로 이렇게 회니 돌면은 어디로 먼저 들어갈까 공기가 먼저 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이쪽으로 불어 나오던가 아니면은 이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공기가 이렇게 위로 발생되는 거뭐 거면 둘중 하나 겠죠 뭐 좋았어 아까 이 컵을 다시 벗겨 놓도록 하고요 이렇게 안면부를 떼 내도록 합니다 정말 뭐 없네요 어 여기는 리모터 컨트롤 부위인 것 같고 여기가 아마 리모컨 수신기 역할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위에 예전에 제가 그 샤오미 퀵버튼 만들었을 때 썼었던 그런 부품들 그런 스위치들이 보이네요 그죠 얘네들 이런것 때문에 또 그런 스위치도 만드는 거지 이렇게 쉽게 볼수 있는 푸시 버튼입니다 네. 그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는 웬 케이블이 있는데 아마 전원을 넣으면 이 위쪽에 이렇게 전등이 되는 그래서 이 안에 led들이 좀 들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어허허 이 두개를 풀면 뒷판이 열릴 것 같고 일단은 전자제어부 쪽을 먼저 빼도록 합시다 근데 생각 예로 안쪽에 뭐 젖은 흔적 이라든가 그런게 안 보이거든요 어 일단 한번 파워를 켜볼까 네 설마 터지게 하겠습니까 일단 가동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할게요 오 그쵸 여기 led가 이렇게 들어있고 깜빡깜빡깜빡 거리네 오야 바로 켜지는데 네 예상대로 아 예상대로 이쪽 뒤에 이쪽으로 공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공기는 빨려들어가는 그런 역할이죠 어, 스피드 더 세지고요 야 이거 바람 시원한데? 님들 이거 이 그냥 선풍기인데요 이거 사실상? 계속 세죠오 좋은데? 네 아까 전에 제가 못 떨어뜨렸는데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서 위로 확 나와버렸습니다 사실 이게 망가져서 버린게 아니라 이 개털천국에 이기질 못해 가지고 그냥 버린 것 같아요 네저속못드고아 이거는 버튼이 아니고 아까 전에 이 모니터 현 상태를 나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였네요 자 타이머 한번 눌러볼까 8시간 4시간 2시간 무한대 2, 1단, 2단, 3단, 4단 오토 네 이런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24시간 켜져 있는 게 아니라 공기질이 나쁘면 가동이 되는 그런 역할인 것 같은데 여기 두 개의 다이얼이 보이죠 이 다이얼을 통해서 녀석의 감도를 좀 조정을 해가지고 어느 수준에서 켜질 수 있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가 되면 꺼지는가를 그렇게 세팅하는 애들 같아요 사실상 이런 센서를 쓰려면 DIY로 뭐할게 없는데. 사실 이대로 괴롭히지 않고 이대로 조립을 해서 이 활성탄이라든가 뭐 뒤에 필터 같은 거를 새로 구매를 해 가지고 쓰면 사실상 이건 그대로 쓸수 있는 제품이기는 하네요. 어, 이거를 어떻게 더 부셔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되는 순간인데. 네, 사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이렇게 그나마 깨지지 않은 걸 구했네요. 비린내도 좀덜 나고 집에 가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걸 써봐야 될것 같네요. 저희 집으로 가져왔습니다. 예석이 너무 더러우니까 좀 닦도록 할게요. 네 아까 전에 물을 채워놓고 보니까 이쪽에서 약간 크랙이 있어가지고 물이 약간 좀 새는 현상이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네, 실리콘으로 여기를 살짝 좀 메꿔놓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굳어있는 부분을 좀 잘라내고 나오나? 야 여기도 굳었는데? 씨, 보관 잘못했나보다 이거 어어 야야야 야. 막 나오네 야 이렇게 짜면은 너무 안 예쁜데 이렇게. 완벽하구만 <웃음> 이런 식으로. 뭐 그냥 굳기 전에 뭐 나중에 칼질을 하 이렇게. 이게이게이깔게할것같이요이런식이로 몰라. 그냥 닦아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하겠습니다 자이렇 하루정도 걸리겠죠? 실리콘렇게 이렇게. 뭐 환경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뭐 열두 시간 내지 그냥 반나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지 확실히 굳잖아요 물도 안 새고 와우 자 뚜껑이 생각 외로 더럽죠 이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라카 같은 걸로 그 재단을 한 다음에 이렇게 다 뿌려가지고 덮어버리면 좀 나아질 거예요 키키키 사이즈에 맞게 한번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음 정확하게 3 0 c m 3 0 c m 고 위에는 위에가 3 1 c m 정도인데 네, 뭐 그런 식으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자르면 될것 같네요 네, 이런 식으로 0 0원 10,000원. 10,000원. 10,000원. 10,000원. 10,000원. 1 0 0 이렇게 네모난 흠집대로 칼을 이용해서 자르도록 할게요. 일단 칼날만 이렇게 빼주고요. 네, 꽉 잡았죠? 이렇게 해서 칼날을 달군 다음에 이걸로 자르도록 할게요. <웃음> 와우 생각이로 잘 잘리는데? 이렇게 잘랐구요 자, 네. 사이즈가 이렇게 잘 맞춰서 잘리게 됐네요 자 그리고 녀석이 이런식으로 딱 닿게 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아이스박스가 이렇게 덮이고 아이스박스에 있는 공기를 이쪽으로 먹어서 위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짜자잔 옆에서 보면은 이런 유격형상이 있어요 이거를 어, 스티로폼을 가공을 해 가지고 좀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거를 밀폐시키는 첫번째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덮어놓은 상태에서 여기다가 뭔가로 메꾸면 되는데 그게 두번째 방안입니다. 어느게 더 나을까요? 음. 보니까 어, 스티로폼의 두께가 전체적으로 다 이런 식이었으면 이 녀석의 이 정도 높이만큼 제가 더 파냈을텐데 생각을 해보니까 짜자잔 이쪽 단면이 상당히 얇아요. 한 1.5cm 정도밖에 안되는 거여가지고 이 정도 모양을 파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모양이 이런 식으로 위쪽까지 다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에 덮어놓고 이렇게 어 에폭시 폼이라고 스프레이 타입으로 이제 폼을 만드는 게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한번 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보세요 아버지? 어 <웃음> 아이고 아버지 더운데 고생 많으시네. 어, 예. 아빠 나 저기 혹시 부탁 좀 드릴 게 있는데요 회사에 그거 폼 스프레이 그거 있어요? 그 에폭시 폼 그거 쏘면 은 부풀어 가지고 어레이막아주는 뭐 거? 예, 메꾸고 막 그러는 거어뭐 저녁에 쓸수 있을까 싶어 가지고 지금 잠깐만 아 그거 갖고 가면 되냐? 네 예, 예, 예, 스프레이로 된거 어, 그거 하루만 좀어 예. 어. 많이는, 예, 음. 많이는 안쓸 거예요 어 네.